조화와 때를 생각하는 디자이너다.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할때 보면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소량 생산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디자인 조건을 다 제시, 거기다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많은 소비자를 대상화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디자인 조건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또 특수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몇 가지만 고려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듯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조건들이 잘 조화롭게 잘 고려돼서 디자인을 어, 해야 될지, 그런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한국 최초의 김치냉장고를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1985년이에요 김치냉장고를 디자인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어 지금 김치냉장고를 어 있게 한첫 번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 왜냐면 하 디자인은 반발만 앞서가라 그러니까 한발 이상 앞서가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한 사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냉장고라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거죠, 그렇죠? 1980년대 제품이니까 그때 한국 최초로 어, 그 내부의 편리성을 위한 디자인을 했어요 뭐결란꽂이라든지 2L병꽂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반을 접해기 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어, 우리가 조금 앞선 생각을 해서 디자인했던 조금은 그래도, 어, 자신있게 우리 이런 거 했어! 어, 이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은 l s m t r o 인데그 당시에는 LG 기계였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 한 5년 정도 디자인 자문을 하면서 어, 트랙트 디자인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분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송 기기는 아니지만 운송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게 트랙트라는 게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어 쾌적한 가운데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근데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1대일 스케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그 안에서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어, 또 인체 치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인체치수에 대한 그런 데이터 다 조사하고 평균치수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거다 해가지고 실제 사람의 모형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든 제품하고 다른 어떤 실제 그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사용이 편하고 쾌적한 가운데 작업을 할수 있을지 그래서. 그건 조금 그러면서 다르게 일반 제, 그 제품하고 다르게 그 고려했던 그런 분야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뭐 트위스된 게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근데 브레인스토밍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낼수 없는 사람, 아이디어 발상이 뭐지? 이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방법을 숙지를 하면 그 방법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죠 스물 한 가지의 아이디어 발상 법에 대한 그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까지 다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박예지와 서울 디자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썼고, 서울, 서울시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어, 활동을 한것 같아요. 한국 디자인 학회장 할 때, 공공 디자인법을 그때 에, 제정하려고 공청회도 했고, 또 참여를 해서 어, 그 법을 제정하는데 조금 기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디자인 보면, 기득권을 가진 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도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 해서, 어, 서울시가, 어, 진짜 소외되고, 어, 좀 관심 을못 받는 뭐 이런 지역, 뭐 그런 데를 위한, 어, 그런 곳을 위한 진짜 공존의 디자인을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게 디자인이라고 그랬거든요박게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있는 그런 디자인 사랑을 주는 디자인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좀이제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울시는 한국을 대표하면서, 어쨌든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은, 어, 대표성도 가지면서 보편성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이거야? 우리만 할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울시를 보고 따라서 했을 때, 서울시를 참고했을 때, 아, 서울시를 배치마, 배치마킹 했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보편성도 갖춘 그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떤 준비를 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소프트렌딩을할 것인지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승자 독식 시대에요. 가진 자가 다 가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차별화. 아, 이게 뭐 막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 발상 얘기했듯이 창의성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창의성 중에서도 아이디어 발상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 남은 우리 삶에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경쟁 요소가 아닐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AI와 빅데이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센스를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AI와 빅데이터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